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 8블록입니다 이번 현장 한 줄평은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이번 현장에서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채널이고요. 이번 현장도 시작합니다. 이번 현장 어떤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공분양, 특별 공급이 지원 가능하신 분입니다. 자산하고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겠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매트를 납입하셨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매달 꾸준하게 13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 이번 현장을 노려볼만 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금 여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무거주가 5년 있습니다.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40%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작은 계획을 꼼꼼하게 짜셔야 되는 단지예요. 자 그럼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어디인지 살펴볼게요. 여기가 다 서울이고요. 과천은 이렇게 붙어있죠. 그리고 아로 밑에 안양이 있습니다. 자, 지정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라고 있어요. 여기가 지정타입니다. 이번 현장도 이중에 있고요. 이 지구 중에서도 밑에 있습니다. 아니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과천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라고 합니다. 저는 살아보진 않았는데 교육이나 소득 여건이 높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현장 개요를 살펴보는데 많은 분들이 시공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친동화 건설하고 우미 건설에서 짓습니다. 뭐 여러모로 괜찮은 건설사죠. 총 659세대 인데요 공공분양은 318세대고 이게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46에서 84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84 이상만 나온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용 60제곱미터 초과가 되게 되면 이곳들은 자산하고 소득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번 공공분양이 318세대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일반 공급은 1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 공급으로 노릴 수 있는 세대는 45세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대수가 작은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투기과열지구의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주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지역별로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40%가 있고 의무 거주가 5년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시세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걸 몇달 전에 조사했을 때하고 지금 시세가 또 달라졌습니다. 보통 과천하면 레미안슈르라는 단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레미안슈르입니다. 2008년에 준공을 했고 전용 8사가 그때 제가 영상 만들었을 때 14억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6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호가는 더 높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한 과천 프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라는 곳은 2021년 여기거든요. 2021년 1 2월 입주 예정이고 분양가는 7.9억 원 수준입니다. 경쟁률이 415대 1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과천 제이드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요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이 제이드자이라는 곳은 경쟁률은 193대 1이었고요. 2 0 2 1년1 2월 입주고 전용 59가 제일 큰평수였어요 여기 분양가가 5.3억원이었습니다 어, 여러모로 경쟁률도 그렇고 분양가도 그렇고 만만치 않아 보이죠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프라가 별로 없어서 고생을 좀 합니다 뭐 배달도 잘 안되고 택배도 잘 안다고 해요 하지만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형성 시점이라서 입주했을 때는 편하게 여러 가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지구도 옆에 있는데 지금 한참 뭔가 막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준공이 되면은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황량한데 그래도 입주할 때쯤 되면은 계획대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학교가 가까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S8이거든요 여기 옆에 학교용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분양 예정지잖아요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2경인 고속도로가 단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단지의 가치가 높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소음도 즐거운 뭐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코스코 트 양재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가 상시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GTX-C하고 종합정보청사역을 얘기를 할건데요. GTXC 같은 경우에는 과천종합청사역이 개설이 되면서 같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착공이 2 0 2 1년이고요 26년정도는 돼야 개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정타고 여기가 GTX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아까 봤던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청약지고 여기가 GTXC 역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여기 현재 입주해서 출퇴근한다 가정했을 때 인더원역을 기준으로 강남역까지 한번 환승하고 30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사역까지는 두번 환승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4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은 두번 갈아타야 되고 한 50분 걸리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동작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 갈 수가 있는데 역시 50분 정도는 걸리네요. 서울에서 50분 정도 출퇴근이면 뭐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체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청약 조건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부모 생애 최초부터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요건들이 있는데 입주자 저축은 이렇게 기준이 되고요. 노부모 생애 최초는 24개월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산 요건은 모두 적용이 되는데 기간 추천만 적용이 안 됩니다. 세대주는 노부모하고 생애 최초는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많이 틀리시는 게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주요 부적격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처음에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거라고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반 공급이 15%밖에 안 됩니다. 50세대가 안 되는 숫자예요. 일반 공급 1순위는 세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입주자 저축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세대주 그리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이면 됩니다 이게 경쟁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3년 이상 무주택이면 되고 저축 총액만 보면 되는데요 총액이 인정이 되는 게한 달에 10만 원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차하고 총액 둘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경쟁률을 뽑아봤는데요 데이드자이 같은 경우에 아까 밑에 있었던 단지 기억나시죠? 거기는 49제곱미터가 1740만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최소 14년 6개월 동안 꾸준하게 납입하신 분들이 당첨을 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5구 같은 경우는 2600만원이었는데요. 여기는 최소 22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당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최근에 위레더자이 같은 경우에는 7사가 최소 21년은 납입했어야 되고요 8이랑 8사 같은 경우에도 최소 17년은 납입을 하셨어야 었 당첨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들만의 리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강조했던 이유가 최소 15년 정도는 넣으셔야 여기에 당첨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같이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과천 지지점 부터 S8블럭 같이 둘러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에 공고가 뜨게 되면은 공공 분야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작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